안녕하세요 매노하삽입니다 드라마 슈룹을 보다가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니까 느낌이 새롭네요. 사극과 현대극은 각각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윤현우의 어머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녀의 소중한 돈이 어떻게 진양철에게 흘러갔는지 다시 보도록 하죠. 현실적이라서 슬펐고 공감이 많이 가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드라마나 실생활에서 흔하게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엄마 아빠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라는 말입니다. 저는 듣기만 해봐서 부모의 입장으로 저 말을 할 때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마음이 아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육화에서 윤현우의 어머니는 볼품없는 잔바를 걸치고 윤현우에게 말합니다. 현우 넌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살아.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 대학을 갈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어머니는 힘든 형편에서도 아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그런 간절함들은 사람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우의 어머니는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일념하에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죠. 그렇게 선택한 것이 주식이었습니다. 그것도 하필 순양그룹 계열사였죠. 신문에서 나온 순양생활과학은 우량주였습니다. 언제나 언론과 재벌들은 한통속으로 사람들을 속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결혼 같은 혈연으로 카르텔을 만들어 현우 어머니 같은 선량한 사람들을 꼬셔서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고 본인들은 따뜻하게 배를 채웠죠. 현우 어머니의 메모에도 적혀 있듯이 정보통신의 시대는 가고 바이오의 시대가 온다는 그런 기사들이 범람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유전자공학, 신약개발, 무병장수 웰빙시대, 이런 환상적인 문구들이 언론을 뒤덮을 때였죠.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저런 때도 있었지 하고 웃어넘기며 현우 어머니를 보면서 무슨 공부도 안하고 주식에 뛰어드나? 하며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시기로 돌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부추김으로 개미들이 모여들고 주가는 일시적으로 상승합니다. 개미들은 내가 정말 투자의 귀재였네 하며 뿌듯해 하죠. 하지만 그건 환상이었을 뿐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자들은 그런 개미들을 보며 웃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미들은 소액 투자로 시작해서 본인의 투자 방향이 옳았음을 확신하고 점점 더큰 돈을 쏟아붓습니다. 현우의 어머니도 빚까지 져서 더 많은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량한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순양그룹은 순양생활과학을 투자의 대상이 아닌 기업청산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죠. 순양은 해외기관 투자자 네이누스라는 사모펀드를 통해 애초부터 먹고 튈 생각이었습니다. 네이누스는 순양그룹의 전직 재무 담당 일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네이누스는 순양의 비자금 저수지였던 것이죠. 현우의 어머니는 순양생활그룹에 투자하여 날개를 달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결국 개미들의 최종 도착지는 어두운 물밑바닥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숨과 같은 소중한 돈은 순양물산 주식을 확보하는 비자금으로 쓰였고 이는 진양철이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안내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일조합니다. 분노에 찬 진도주는 진양철을 찾아가서 왜 순양생활과학을 기업청산했는지 물었죠. 진양철의 대답은 대통령에게 일단 잘 보이기 위해서였다며 깔깔 웃었죠. 진도주는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지만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말을 합니다. 우리 순양을 믿어준 서민들의 피해가 막심했을 겁니다."라고요. 그 말에 진양철은 그걸 네가 왜 신경 쓰냐고 라 다시 웃으며 답했습니다. 누군가는 소중한 돈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다른 누군가는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더큰 돈으로 배를 불렸습니다 공룡이 자기 발밑에 밟혀 죽는 개미들을 신경 쓸 리가 없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쩌면 드라마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더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가진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선량한 사람들의 돈을 털어먹고 있죠. 드라마상에서라도 진도준이 순양의 통쾌한 복수를 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